무한폐량 걸리면 안죽어 음, 무한폐량 걸리면 안죽어? 응 어. 어, 안죽어 아... 어. 아 그래? 그럼 오빠가 하도 건강관리를 안하고 맨날 아프고 이빌거리고 맨날 그래서 그렇게 아... 행복하게 보신 거야 아니 더 빨리 죽으면 재혼 준비하고 있었지 재혼을 할기에는 딱 좋은 나이니까 아 그래? 안죽어 걱정하지마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거야 난 너보다 더 오래 살거고 주아보다 더 오래 살거야 네, 뭐야? 아, 운전 똑바로 안할거야? 내 오빠보다 운전 오래 했거든? 무슨 소리야? 이 차를 지금 딱 네? 5년 탔지 이 차를 운전해 본 너의 느낌 비싼 경기 지금 보시는 차가 로고만 외제 참입니다. 그 캐시백이라고 하잖아요. 400만 원 캐시백을 받아서 현재 이제 4년 8개월, 9개월 탔어요. 처음에 이제 구매를 할 당시에 이제 들러분께서 저희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일단 연비가 너무 좋고 어차 트렁크부터 저희가 그때 우리 딸내미가갓 태어났을 때라 트렁크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트렁크가 정말 넓다. 아주 많은 장점들을 나열을 했어요. 그 얘기만 듣고 또 캐시백 400만 원을 또 얘기를 듣고 내름 계약을 해서 지금 끌고 온지 4년. 9개월 차 이제 돼가는데, 어. 한번 이제 느낌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는 그런 어 잔잔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차가 좋았는지 나빴는지에 대해서. 딸, 이 차. 차? 차? 차. <웃음> 잘 자? 차량 내부, 내부를 내부 뭐 설명을 해보니까 차를 잘 모릅니다 제가. 제가 차를 아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체 내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핸들이 작습니다. 몇인치 뭐 이런건 몰라요 그냥 다른 차에 비해서 참 작아요 남자분들이 끌기에는 작다 보시면 여기 이제 화면, 화면에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서 현재 핸드폰과 연동을 해서 음악도 듣고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연결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블루투스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연결이 안 돼요, 잘. 어떤 차는 타자마자 연결이 탁 되는 차가 있고, 어떤 차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반응들이 빠르빠른 거. 우리는 근데 연결을 하려면 이렇게 누르고요. 오래 걸려요. 이게 연결을 하는 속도가. 길게는 1분 잡아야 되고 심지어 연결이 안될 때도 있다는 거아 보시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4년 9개월동안 단 한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전혀 내비게이션으로서의 기능을 확인하지 못했다 아 차가 많네요 이게 아 스타필드로 왔는데 차량이 아온 동네 전국민 차량이 다 모인 듯 합니다 어차피 주차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차량 내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은 여기 전화를 받는 기능이 있어요 블루투스로 핸드폰과 연동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전화가 울렸을 경우 전화를 받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차량으로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연결이 끊겨요 잘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차는 이걸 쓸 일이 없어요 아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또 세부적인 또 디테일한 기능들을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엉뜨 기능이라고 해서 눌러주면 엉덩이가 뜨거워지는 기능이죠 그래도 남들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들은 아주 세세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 세 칸으로 하면 엉덩이가 매우 뜨겁다. 두 칸으로 하면 적당히 뜨겁고, 한 칸으로 하면 뜨뜻미지근하다 히타 기능, 뭐 이렇게 온도 기능은 이렇게 됩니다. 양쪽에서 나오는 공기의 온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한 큐에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키를 사용합니다. 싱크, 뭐 그냥 있다고요 이곳 전면부에 보이시는 이 기능들은 뭐 그닥 사용할 건덕지가 별로 없다. 단점은 많지만 장점이 없다. 연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저는 이제 좋다라고 봐집니다. 뭐 다른 연비 좋은 차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경유 차고요. 연비가 그래도 나름은 괜찮다. 뭐요 정도. 시내 주행으로만 했을 때 현재 14에서 16km 왔다 갔다 합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 한 18. 저희가 이 차량을 처음 출고를 받고 나왔을 때본네트 쪽에서 상당히 심한 소음이 났습니다. 심한 걸 떠나서 그냥 차에 앉으면은 정신머리가 나갈 정도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어, 그 부분은 줄어들. 었 었지만 어쨌든 주행을 하는 와중에 이 자질구리한 소음들 이게 너무 심하고요 폭스바겐 업체에서도 얘기를 하는게 이쪽, 이쪽에는 그 어떤 것도 올려놓지 말라고 합니다. 왜? 소음이 심하니까. 아, 바로 찾았네. 역시 우리 와이프는 운전을 잘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기 서가지고 욕을 파가지로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여자들은 현명합니다. 돌고 돌아 빠른 길로. 빠른 주차장으로 돌아왔죠 뭐 소음 같은 경우는 한 5년차 다되가니까 적응이 됐어요 너무 조용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앞좌석 운전하는 부분 그리고 보조석 좌석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생각한 것보다 넓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좁아요 비좁은 정도를 떠나서 성인이 앉아 있으면은 무릎하기 닿습니다 앞에. 무릎이 고맙습니다. 앞에 닿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는 이제 강동에서 하남까지 이제 오는데 리터당 1 6 6 k m 나왔죠 그래도 이 차의 단점이 요즘 시대에 이 사이드미러 있죠 이 사이드미러 시동을 걸고 시동을 껐을 때 자동으로 접혀지고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이 첫 출고 당시에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기본적인 옵션 중에 하나가 차량 시동을 켰을 때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고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폭스바겐 제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차량의 전체적인 크기는 아반떼 사이즈보다 조금 크고요 쏘나타보다는 좀 작다고 보시면 돼요 나 못먹겠더라 먹어도 먹어도 모르겠어 오코노미야키 다코야키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사람 봐 사람 봐확고당 봐. 이름만 들어도 당뇨 올것 같아 너는 홍대 와플이냐? 난 홍콩 와플이다 내가 좋아하는 바디스프레이 다 50%네 이건 세일을 안하네 음료 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쌍화탕 갖고 음료를 만드네 가지가지 하는구만 아 나이키네 가자 에휴, 가자 그냥 구경하면 뭐하냐 도레도레 케이크 모양만 이뻐 맛은 좀 그러지 않아요? 그 케이크 한 조각이 6,000원, 7,000원씩 해? 비싸? 네? 커피 마시고 가자 여기는 바리스가 있는 이마트 편의점이래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야 무슨 편의점에 이런 게다 있어? 오하, 이야. 무슨 편의점에 커피를 그래야. 대박일세 역시 아메리카노는 이마트죠 차량 출고 당시에 장착되어 있는 이 미쉐린 고가의 미쉐린 타이어 네 그래요 비싸요 제가 이 차를 4년을 끌면서 타이어를 4번을 찢어먹었는데 누가 못을 박았는지 심었는지 칼로 찢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지도 않은 차량, 몇만 키로 타지도 않은 차량 차량 타이어만 4번을 교체했어요 가격만 해도 얼마일까요? 한짝당 제일 싸봤자 15에서 20만원 사이에 되는 타이어를 무려 4번을 교체했다는 거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가 좋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게이 차의 가장 큰 장점, 트렁크입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이 안에 예전 같은 경우 유모차 두 대를 실고도 캠핑 장비를 늘수 있는 그런 사이즈 내부에 사람 두 명이 누워도 편안하게 잠을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그 사이즈 장점 아주 큰 장점 트렁크에요 열쇠 구멍이 있었는데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건가 막았습니다 열쇠가 전자키 같은데 키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를 원래 여기다 끼는 거지 아마 멕시코에서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자동 시스템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있었던 걸 없앤 거야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은 썬루프가 있어요 우리 항상 이러고 다닙니다 왜냐면 이걸 이렇게 열면 햇빛이 들어오잖아 눈이 부시죠? 닫고 다녀요 이렇게 열어요 그 실내 안에서 저희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썬루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드린 말씀이 정답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이 폭스바겐 제타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기능이 뭐 기본적으로 스탑 앤고 기능이 있는데 별 필요가 없습니다 소음만 크고요 진동만 심하고 제때 제때 출발을 할때 바로바로 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쓰지 않고 탑승하자마자 저희는 끄고요 또한 가지 기능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인가요? 자동주행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기능 쓰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불편합니다.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엔 이차 내부에 있는 그런 자질구리한 기능들은 4년 9개월째 현재 사용하지 을 않고 있다. 결국 특별한 장점은 없다. 오늘의 결론입니다.